캐럿들 오늘 개봉한 세븐틴 파워 브 러브 더 무비 재밌게 보고 있나요? 극장에서 우리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완전 새롭죠? 콘서트장 못지않은 열기로 상영 권한이 아주 후끈후끈하다고 들었어요 영화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캐럿들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SNS에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캐럿 여러분 고맙다 안녕